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기성입니다 음. 자, 오늘은 저기, 엉덩이가 이렇게 절인 통증, 어, 이런 거 있죠, 그죠? 어, 예를 들어서 소파에 오래 앉아 있거나, 혹은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혹은 뭐, 장거리, 차로, 장거리 여행할 때, 차, 카시트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엉덩이가 막 절이면서 아프고, 또 허리 쪽도 약간 아프고, 뭐큰 병이라기보다는 이런 통증들이 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통증들이 많이 있어요 어. 자이 통증을 좀뭐 간단하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또 이제 뭐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다리 쪽에 엉덩이 쪽에 고관절 쪽에 이렇게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살이 없는 분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절인 증상 다리까지도 이렇게 절인 증상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아. 그 하여튼 제가 이제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어, 통증 가운데 두 가지 통증이 있어요 절인 통증과 묵직한 통증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 통증은 제가 볼수있는뭐 묵직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절인 통증이에요 그 절인 통증은 어 좀, 뭐랄까, 피가 없다. 아, 피가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고, 묵직한 통증은 피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어느 특정한 부분에, 혈액이 너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다음이 오고, 이런 정상인데, 그니까, 러 그, 피가 없다라는 건, 일단 다리에서 이렇게 엉덩이 쪽, 허리 쪽등 쪽으로 이렇게 피가 제대로 못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고요 어. 일단 엉덩이 쪽에 근육이 너무 부족하고 어. 근육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가지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 제가 참 동영상을 이렇게 짧게 짧게 찍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자, 자세를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 여러분들 도 그냥 엉덩이가 자주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미리 조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렇게 빠르게 빠르게 대처를 하시면 좋아요 자 허리를 이렇게 똑바로 편 상태에서 이제 팔을 이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똑바로 구부렸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자세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부리라고 하면 막 이게 손을 무릎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보리면 효과가 없고 손을 무릎에 대면 효과가 없고 손을 이렇게 띄우든가 이렇게 잡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내려갈때나 뭐 하여튼 바람을 좀 불어 주시는게 좋아요 어. 입으로 바람을 좀 불어 주시는게 좋고 이렇게 직각으로뭐 직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자, 고개도 들고 허리를 허리부터 머리까지 똑바로 하고 그냥 고개를 좀 지켜들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자 이런 동작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10회에서 한 15회 정도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일단 이렇게 다리에서 종아리 뒤쪽과 뒤쪽 엉덩이 아래쪽 허벅지에서 혈액이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까 엉덩이 피가 부족하다 그랬죠 생각이죠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허리 쪽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제이 이동작이 그게뭐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동작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분명히 엉덩이 절인 증상이 확 없어져요. 없어지고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효과가 뭐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간단하게 허리 아프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제 허리가 아플 때도 똑같이 똑같은 동작을 해주면 허리에 있던 피가 허리가 아플 때는 보통 이제 엉덩이는 절인데 허리 그러니까 허리에는 피가 많고 엉덩이는 에 피가 없는 거예요. 사실 또 종아리 뒤쪽으로는 피 종아리나 허벅지 쪽은 피가 있고 그러니까 엉덩이 쪽만 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쪽 라인, 이 뒤쪽 라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혈액의 이동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허리가 아프다 라는 것은 그 여기 허리가 아픈 지점에 피가 모여 있는 거예요 피가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작을 같이 해주면 허리 아픈 것과 이 허리 쪽에 있던 피가 등 쪽으로 올라오면서 허리 통증도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고 음. 저는 어 제가 자꾸 이렇게 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아요. 어, 세미나나 이렇게 오시면 아이 분명히 효과가 있는 있는 동작이고 어, 허리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통증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동작이다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성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잘 익혀 두시고 또한 가지 좀 보충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 만약에 너무 심하고 만약에 엉덩이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이다 그러면 조금 강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뭐꼭뭐 뭐 강화 작업이 아니더라도 일단 원래 아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양손에 이제 물병이나 아랜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무게가 이렇게 상체 쪽에 더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돼요 어, 효과가 더 좋다는 뜻이에요 효과가 더 좋다는 뜻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동작과 더 불어서 예를 들어서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물병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등 쪽으로 팔꿈치를 자, 입으로 바람을 좀부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입으로 바람 을 부는게 폐를 수축시키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엉덩이에서도 이게 덩어리 쪽으로 피가 잘 올라오고 허리에 있던 피도 이 어깨 뒤쪽 등으로 그죠? 어깨 뒤쪽 등으로 피가 쭉쭉 올라오면서 허리 통증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상당히 완화가 되고 조금 더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우리가 피가 밑에서 위로 잘안 올라오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전반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니 먹어갈수록 이제 안 올라오니까 조금 더 보충적인 동작은, 요번에는 손을 이렇게 잡고, 머리를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얼굴을, 땅을 보면서, 자, 이렇게 좀 해주게 되면, 이제, 아까 엉덩이 에 있던 피가, 자, 이제 처음부터 보세요. 자, 종아리와 허벅지에 있던 피가 엉덩이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엉덩이 저림 현상이 없어지면서 엉덩이에 있던 피가 엉덩이와 허리에 있던 피가 쭉쭉 등 등쪽으로 올라오면서 허리 통증이 없어지고, 머리를 흔들어줌으로써 이 어깨 뒤쪽 등에 있던 피가 뒤통수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뒤쪽 라인의 혈액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와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리는 현상이나 허리 통증 증상이나 동일하게 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그 엉덩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한 어떤 요 증상을 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동작이니까 어 나한테는 이, 이 동작이 맞는 운동이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신운동 그 뒤쪽도 중요하지만 앞쪽으로 올라오는 피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음. 그 이제 앞쪽으로 하는 운동도 되게 많아요 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엉덩이 쪽에 근육이 너무 없는 분들 혹은 이 뒤쪽 허벅지 쪽에 근육이 너무 없는 분들 혹은 허리 쪽에 너무 좀 부실해서 자꾸 디스크, 디스크 허리 디스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보통 뒤쪽 라인으로 피가 잘안올라오는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어 근육을 좀좀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동작을 이제 집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 누워서 이런 동작을 할수 있어요 보면 이렇게 TV에 나오는 최저 동작들 그러니까 좋은 동작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동작이 어디에 좋은가를 알고 운동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동기구여도 되고 아 이게 분명히 이쪽으로 도움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운동을 해야지 사람이 재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운동을 하면 왜 해야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 일단은 여러분 들어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팔굽혀 자세를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팔굽혀펴기 하는데 팔굽혀펴기는 이 앞쪽으로 올라오는 피를 도와주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어. 이제 엉덩이 쪽은 이렇게 보세요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하는 동작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자, 두 번씩 이렇게 한번 차보겠습니다. 그죠? 한번, 두 번. 자, 한번, 두 번. 한번, 두 번.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 종아리에 있는 피, 그러니까 종아리에 쥐가 또 자주 나는 분들이나, 그죠? 뭐 허벅지 경련 현상이나, 엉덩이에 근육이 너무 없으면서 이쪽 뒷태 쪽으로 피가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특히 더 그렇게 되고, 우리는 모든 활동이 전진, 그러니까 앞쪽으로 향하는 동작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죠. 그죠?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가다 보니까 몸 전체가 앞쪽 방향으로 가면서 앞쪽에서 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기왕 이런 운동을 할 때, 뒤쪽만 생각하지 말고, 앞쪽도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좀 하시고, 또 제가 뭐 이마 누르기 뭐 이런 동작들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왕 이렇게 할 때, 자, 이렇게 이마도 누르고, 으아, 이빨도 딱딱거리고, 이마 누르고, 이빨도 딱딱거리고 자 이렇게 되면 이 뒤쪽과 앞쪽으로 피가 조금 균등하게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면뭐 이게 이만 누르면 이제 얼굴이 벌개지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얼굴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와요. 그죠? 어. 그러다 보면 뭐 이게 여러 가지에 도움이 돼요. 사실은 뭐 비염이다 눈이 갈갈하다 뭐 목에 이물감이다 어떤 이런 게적각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치료에 어, 가중치를 올려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중치를 개선을 하지 못하면, 아, 어떻게 치료가 일어난다라는 걸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도대체 가중치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치료에, 치료에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목의 이물감이나 이런 것들도 가중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그러니까 뭐, 이마 누르고, 막 벽에다가 이마 누르고, 가슴 치기 하고,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끌어올리다 보면, 이, 목에 이물감, 혈관이 팽창된 게빠져버리고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끈기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통 막 3일에서 1주일 정도 그렇게 걸리는데, 막 그러다가 막 두통이 나타나면 겁이 나서 포기해버리고, 두통도 대처법을 알면 그 두통을 잘 대처를 하면서 목에 이물감을 빼낼 수가 있는데 혈관을 팽창된 혈관을 다시 좁아지게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분들은 그걸 그냥 중도에 포기해 버려요 제가 그, 그런 가능성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알려드리기도 두려운 부분이에요 두통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일 원망하실 거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하여튼, 이, 이 뒤쪽 라인. 자, 제가 아까 고개를 이렇게, 아까 허리 속에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라고 했죠. 그러면 뒤통수 쪽, 뒷목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오는 거고, 이마를 이렇게 꾹 누르고, 아너아너아 이빨을, 자 목에 힘주고 이빨을 그냥 살살살 살살 부닥친 거, 이렇게 식으로 하면 이마 쪽으로, 얼굴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 안목이 살아나는 아까 머리에 앉는뒤뒤통수 뒷목이 살아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이 동작들은 이 동작들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와 이게 진짜 중요한 동작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시게 될 텐데 근데 하모르겠니다 그냥 아,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의미하는 바가 크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아까 이제 다리 동작 저음하지 말고 물병도 이렇게 아까 등 쪽으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 있죠? 아 제가 조금 보여드릴 테고요. 등으로 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고 균형을 맞추고 끌어올리는 동작을 어, 하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어,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중에 소화불량 혹은 역류성 식도염 뭐위담 위하수 만성 설사 가스실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화불량 문제 에,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어, 영유성 식도염 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하수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가스실금 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 꼭 보시고 자주 체하시는 분들도 어, 보시는 게 좋고요. 어, 아 하...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냥 간단하게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다른 동영상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했고 어, 어, 지난 며칠 동안 그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어, 제가 아직 은행에 어, 어, 들를 시간이 없어서 어, 확인 못됐는데 제가 확인하는 대로 동영상 밑에다가 댓글란에 후원해 주신 분들 성함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